음좋 몸을 미끌고 축구를 하러 가는 길이에요 축구를 한 다음에 오늘 골대녀 기자간담회가 있어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이롱 코알레 강매연의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브이로그인가요? 네 출근 시간도 아닌데, 내가 쫄라가지고. 해야죠, 해야죠. <웃음> 하나, 그렇죠, 오케이. 항상 이것을 더해. 사이드 스 그렇죠, 오케이, 굿. 반대, 그렇지, 열게. 오른발 패스. 그렇죠, 굽 열고, 오른발 패스. 그렇지, 오! 오! 그렇지, 어때요? 강화도에 도착했습니다 기자간담회 잘하고 올게요 석이랑 커플 신고 석이가 준비됐어? 네. 잠시 슈퍼리그에 계신 송혜나 선수가 아, 우리 스밍파를 응원해주신다고 하셔서 내 아. 네, 제가요? 네. <웃음> <웃음> 저희랑 붙을 일이 전혀 없 피곤하다. <웃음> 남산나헬로와 우리 애기 심심있지? 심심했지, 심심했지? <웃음>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잠봉베르랑 고기랑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의 단백질 특식은 오리고기랑 통삼겹이에요. 다 먹고 잘게요 오늘도 엄청 많이 부었네요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처음 먹는 에스프레소 꼼빠냐? 꼼빠냐 꼼빠냐가 뭐야? 크림 올라가는데 아이여워여 <웃음> 헤 갔다가 종혁이랑 커피 마시고 재활 갔다오니 오전 일정이 끝났어요 이제 축구하고 골대녀 우리 팀 만나서 회식 그 다음에 예언이네 집에 가서 골대녀 방송을 보는 스케줄을 마무리해볼게요 이제 약간 고할래가 고안내가... 집이 된것 같은 제2의 트레인트루랄까? 오늘도 축구를 해보겠습니다. 무동력 트레드밀로 거밍 먹을 <목소리> <목소리> 아하 아, 아, 너무... 네, 오늘 어, 자 오늘은 수민과의 네. 회식. 회식 회식 자 설미 인사 와, 오, 아, 이게, 이수 인사 깡미 어, 인사 안녕하세요 일주 인사 안녕하세요 62.9만 유튜버 아, 일주일 전랍니다 파이팅! 아? <웃음> <웃음> <발사>! 이렇게 마신다고 <맛있다고? 웃음> <웃음> 자 이제 예원인의 무단 침입을 해서 지금부터 이제 골대녀 관람을 할 건데 저희가 만들어진 지 5일만에 경기를 펼쳤던 평가전 경기를 지금 팀원들이랑 같이 보려고 한다 아! 아!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아, 아 조용히 하세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아, 본방사수 아네아 네. 아, 본방사수 <웃음> 자 시청 시작 소금방 아, 드시고 저요? 평가전을 이겼습니다. 우와, 우와! 너무 힘들어 지와 <웃음> 진짜 너무 집중했어. 우와 오, 우와 <웃음> 너무 웃겨. <웃음> <웃음> 다음 주에 곧바로 저희 챌린지리그첫 경기가 바로 이어지니까 <웃음> 많은 기대 <웃음>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